啊太好了 안녕 밥스리야 오늘은 건대입구역 근처에 사는 친구와 함께 요새 아주 핫하다는 치킨집에 갔어 들어가자마자 느낀건 어머 이게 치킨집이야 카페야? 뉴트로 분위기 물씬 나는 치킨집이었지 복고풍 인테리어와 소품 레트로 감성 뿜뿜 치킨에 소주 맥주만 먹으라는 거 없잖아 향긋한 샹그리아도 있는 곳 여보세요? 치킨 맛도 레트로일까? 인싸가 되고 싶다면 레트로 드레스 코드는 필수에요 단체석이 있는 것도 있네? 어머! 어? 와 안녕! 박스리! 영희입니다. 네. <웃음> 너무 차분한 거 아니니, 너? 네. 야, 너 근데 매운 거잘 먹냐? 잘 먹지 않대포스를 먼저 먹고 위를 보호하고 난 다음에 아, 아. 이제 미친 다, 아 뒤진 닭을 먹으면 <웃음> 미친다. 이제 뒤지는 거야. 그래. 10분 내 성공시 5마리 공짜 영권이고 15분이면 두마리 그리고 20분 내 성공하면 도전 메뉴 무료! <목소리> 어, <웃음> 와 이거 뭐야? <웃음> 저희가 만약에 모둠이나 순살을 시키면 네. 여기 세 가지를 선택을 할수 있는 네. 거죠? 네, 세 가지를 선택하실 네. 수 있으시고요. 순살 네. 한상 같은 경우에는 순살만 세 가지 선택하시고 음한상 네. 같은 경우에는 뼈나 순살 그리고 맛두 가지랑 곁들인 메뉴 하나 선택하실 수, 수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뭐, 뭐, 저희가 음, 시그니처 메뉴가 마늘 닭, 고추 닭 그리고 신메뉴로는 쿠터풍 커리닭, 그 크림닭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 너 크림닭 먹어볼래? 마늘닭이랑 하나 더! 크림! 크림, 오케이! 그리고 저희는 오늘 디진닭 챌린지로 할 겁니다. <웃음> 디진닭! 넌 뒤졌다! <웃음> 우와! 나왔다! 오! 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할까? 개보스개보스 <웃음> <웃음> 쭉쭉 짜먹으라고! 와우! 양냄 새! 조심해야 돼. 어? 진닭 도전! 누른다! 가고 있어! 음. 어? 맛있어? <웃음> 먹을만해? 응. 음. 아 진짜? 응. 음. 왜 말을 잃었어? <웃음> 챌린지 실패시 2만원이야 이거, 이거. 내줄 거잖아 이거. 거는거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못먹겠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아직 당신이 17분이나 시간이 남아있어요. <목소리> 10년 전에 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 너 매워서 그런 거 아니지? 그 새끼가 사탕도 안 주고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 되게 궁금하긴 하다. 아 웃지마. <목소리> 먹지 마! <웃음> <웃음> 제일 처음에 먹을 때이 크림이 있는 데를 먹어야 돼. 첫입잎을이크림 <웃음> 있는 걸로. 그러면 좀 부드럽, 부드러워 그래서 좀, 어, 들맵네? 라는 생각을 할 때쯤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크림을 먹어. <웃음> <웃음> 이제 입술이안 닿게 먹어야 돼. 햇삽잎 똥구 맵게. 음.. 진짜? 그 오! 음. 먹어봤어! 비똥사비똥사나 음. <웃음> 역까지 기어갔어 어, 신길역까지? 음. 신길타꺼보다 어때? 음. 그거 비슷한 <웃음> <웃음> <웃음> 음. 아, 너무 늦게 올라어 아까 안 음. 이가리는이패했습니다 보는 이땀이나간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줄줄에이 시간에, 시차를두시 뚝뚝뚝 이렇게나이네 감사합니다 에이 시간에, 맥주가 특별히 시원했어요! 어우 얼음! 아직까지 있다! 와 이게 얼음이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남아있네 너무 신기하다 어 얼음이.. 어야그 손으로.. <웃음> 얼음이 붙어있네! 야, 비니 러비니도 몰라.. 어우씨 <웃음> 왜 이렇게 많아 대박이네? 이게 뭐예요? 푸파이커리아 그럼 이거는요? 아 이건 크림인가? 네. 아 그럼 이건 마늘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마늘이거든요. <웃음> 이거 누가 봐도 크림이고요. 쪽지 깨시죠? 푸파뻥커리닭 <웃음> 음. 다리살로 만들어서 퍽퍽하지가 않군요. 어 튀김옷이 되게 얇네. 파래 향이 확 올라오네. 향이 그렇게 막 심하지도 않고 거부감도 없는 거. 마늘빵 말고 크림빵 먼저 먹고 말아. 혓바닥을 위해서.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이게 무슨 맛이지? <웃음> <웃음> 잠깐만. 우유. 원래 부드러. 겁나 부드러. <웃음> 이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 파르보나라 피자? <웃음> 그지그지 응, 까르보나라 그런지 야, 약간 비슷한 느어어 어. 약간 라이트한 까르보나라 느낌이기도 한데 음 크림치즈 파스타 먹는 느낌이기도 하고 음. 마늘통닭 그게 다 들어가네 <웃음> <웃음> 맛있어? 어 나도 한 입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마늘 음. 너무 세면 그치 쓴데 부드럽잖아 그러게 마늘 맛이 너무 세면 쓴 맛도 나는데 얘는 일단 약간 사람이 혓바닥을 코팅 시켜주면서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는 마늘 향에 치킨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꿀마늘! 응. 음. 야 너는 3개 중에서 뭐가 맛있어? 그러니까. 넌 마늘 1등? 인간 달라고 <웃음> 뭐가 제일 맛있어? 가만있어 봐봐. 음. 다 먹었니? 응. 음. 오. 3. <웃음> 마늘 1번. 음. 어. 2번. 응. 2번. 1번은 푹협봉 음. 나도. 왜 따라해놔? 음, 음. 먹으면 먹을수록 음. 매력 터지는 크림치킨. 까르보나라에 까르보나라 그 소스 빡빡한 그 소스에 우유가 조금 더 들어간 그런 느낌 그치 맞지 맞지 맞지 <웃음> 아 이거는 샹그리아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원래 치킨이랑 와인이랑 음. 먹어야 돼 왜? 레드와인이 고기랑 어울리고 그치? 응, 응. <웃음> 원래 치킨은 아니야? <웃음> 정신좀 챙기세요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으면 아까 아, 요거 요거 매력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로운 조아 너무 많이 붙었네.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아이야 아, <웃음> <키워>. 음. 괜찮 아, <웃음> 같이 먹어야 되네. 와 이거 뭔가 완전 짱이다. 펴풍 커리랑 마늘이랑 한번 섞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거리다. 응? 음? 응. 음. 고지 맛있지? <웃음> <웃음> 우와. 아쁘다. 아 이뻐. 간의 샹그리아입니다. <웃음> 레드 와인과 달콤한 오렌지 향을 더했다니다자이 <웃음> 아이는 에메랄드 샹그리아. 아우 당도가 4에 바디감이 1인데 굉장히 라이트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블루 사파이어. 자두 맛이 나는거래. 자두향. 손. 음. 오. 많이 먹으니까 음. 리셋 되는 것. 같아 <웃음> 야, 또 시켜! <웃음> 챌린지 또 시작해! 한 마리 더! 네. 사장님! 저희 탁한 마리만 더 주세요 닭 프라이드요, 프라이드 <웃음> 네네네 <웃음> 전부 다 먹은 건안 비밀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